러더퍼드 공식 산란편에서 유도한 공식들 중 가장 중요한 응용 중의 하나는 쿨롱장에서 하전 입자들의 산란이다. 산란편에서 유도한 방위각 공식에 쿨롱장 u 이퀄 L++R을 대입 후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충격 매개 변수의 제곱은 다음과 같다. 방위각과 산란각의 관계를 이용해 로 제곱을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충격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충격 매개변수 값은 음이 아니므로 엘퍼에 대해 절대값 기호를 사용했다. 이 식을 파이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산란각과 유효단면적의 관계식에 대입하면, 쿨롱장에서 하전 입자의 유효단면적을 알수 있다. 또 산란각에 대응하는 입체각으로 표현한, 유효단면적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러더퍼드 공식이다. 여기서 유효단면적은 엘퍼의 부호와 무관함에 주목하자. 즉이 공식은 청력과 인력쿨롱장에서 동등하게 유효하다. 공식 이는 충돌 입자들의 질량 중심이 정지한 기준계에서의 유효단면적식이다. 이 식을 실험실계로 변환하려면 탄성충돌에서 구한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된다. 산란 입자에 대해서는 다음 관계식을 실험실계의 각 세이터로 표현한 유효단 면적식에 대입하면 변환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편의상 다음처럼 몇 개의 기호를 약속하자. 이때, 로 세이터와 디로 세이터는 앞에서 구한 로카이로부터 알수 있다. 한편 실험실계의 입체각에 대한 유효 단면적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입체각 디오세이터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식에 로 세이터를 대입하면 해당 입체각에 상응하는 유효단 면적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DO2는 세이터2에 상응하는 입체각이다. 그러나 입사 입자에 대한 동등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공식에 이른다. 그래서 입사 입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수한 경우만 생각해보자. 1. 산란 입자의 질량이 입사 입자의 질량에 비해 아주 클때 산란각과 환산 질량에 대해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유효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 원은 입사 입자의 에너지이다. 이두 입자의 질량이 같을 때. 그림으로부터 알수 있듯 하이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처럼 이것을 다음 식에 대입하면, 유효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 원은 입사 입자의 에너지이다. 또 입체각으로 표현한 유효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DO1은 세이터1에 상응하는 입체각이다. 일반적으로 충격 매개변수는 제어하거나 사건별로 측정할 수 없다. 가령, 알파 입자 산란에서 충격 매개변수의 규모는 원자 핵 규모와 유사하다. 즉, 수십 펩토미터. 이내이다. 따라서 수많은 산란 사건을 평균할 때 충격 매개 변수는 가능한 모든 값을 가진다. 만약에 입자들이 완전히 똑같다면 입사 입자와 산란 입자는 충돌 후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한만이 의미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입자들에 대한 유효 단면적은 d 시그마 1과 d 시그마 2의 합이어야 한다. 즉 다음처럼 실험실계의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세이터 1과 세이터 2는 이들의 공통값 세이터로 표현했다. 다시 말해 세이터는 입사입자와 산란입자가 동일한 입체각으로 들어올 때에 해당하는 각이다. 일반적으로 탄성 충돌에서 입사입자는 에너지를 잃고 충돌 전 정지한 산란입자는 그 에너지를 얻는다. 공식 1를 이용해 충돌 후 산란된 입사 입자의 분포를 충돌 시 입사 입자가 잃은 에너지로 표현해보자. 입사 입자와 산란 입자의 질량이 임의적일 때 질량 중심계에서 M2가 얻은 속도는 다음처럼 산란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m2가 얻은, 그리고 m1이 잃은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한 것과 사인 타이퍼2를 엡실론으로 표현한 것을 식 1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이것이 요구한 공식이다. 이것은 유효 단면적을 에너지 손실 엡실론의 함수로 표현한다. 여기서 엡실론 범위는 0부터 엡실론 맥스까지이다.